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화 원장입니다 네 사실 요즘 뭐 베이비 콜라겐 실키 모공주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저희가 이 시술을 만들고 어, 또 알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거든요 다른 병원이 그냥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 좀 속상한 측면도 있기는 해요 물론 또 저희의 불찰도 있어요 사실 이런 시술을 만들 때 약간 좀 특별 권도 좀 빠르게 신청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긴 하긴 했는데 뭐 그러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좀 일선에 있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 신경을 좀 많이 못 쓰는 면이 있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제가 핸드폰으로 DM을 받았는데 이 환자분이 정말 고맙다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제 1년 만에 확인했더라고요. 제가 진짜 답을 보냈어요. 너무 죄송하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즘 약간 고민도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하긴 한데 또뭐또 뭐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어, 사람들 왜 자꾸 나의 시술을 따라하는 거야? 컨셉을 따라하는 거야? 이렇게 막 투덜투덜 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아무래도 시술에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연장이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어떤 걸 보완할 수 있는지 계속 노력하며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시술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Q&A 위주로 오늘은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좀몇편 다루긴 하긴 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해하시는 항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베이비 콜라겐 어, 시술을 하고 나면 유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어, 콜라겐이라는 거는 생성과 파괴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지 이게 좀 나이가 한 25세 이후 정도가 되면 은 파괴하는 속도가 좀더 크기 때문에 노화가 좀더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 콜라겐 시술을 해도 콜라겐 생성이 조금 더 되긴 하긴 하지만 여전히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파괴가 누적이 되고 나면 은한 6개월 정도가 되면은 다시금 또 부분적으로 또 약간 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지 차원에서 어쨌든 재시술을 권해드리고 있긴 하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생존기간이 보통 2, 3년이거든요. 물론 이제 나이에 비례해서 좀 짧은 경우도 있고 긴 경우도 그렇게 있긴 하긴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40대 전후에서는 한 5, 6개월에 한 번씩 유지요법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좀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7, 8개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평균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6개월 뒤에는 그러면 이 모든 시술이 효과가 사라져서 처음과 똑같아지는지, 어, 처음보다 더 나빠지는지.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좀 꺼지는 면이 있긴 하긴 하지만 처음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시술 안 하실 때보다는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모든 시술은 사실 이제 아무래도 외부에서 안으로 집어 넣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부작용이 감염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감염이 발생한 사례도 없었고 항상 그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스럽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항상 시술 이후에는 항생제 복용을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복용하시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한두분 정도 계셨었고 그분은 이제 알레르기 약을 복용하시고 한3 4일 만에 다 좋아지셨거든요. 그거 말고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시술 후에 눈밑 뭉침이 생기지 않나요? 이 베이비 콜라겐의 시술의 장단점이 사실 여기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점이라고 하면 아주 자연스럽고 뭐 뭉침이나 그런 거는 발생하지 않고 단점으로 따진다면 또 그만큼 약간 조금씩 차오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성형을 좋아하신다든지 라한 번의 결과 딱 나와야 된다는 그런 분들에게는 좀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시술입니다 약물의 특성상 좀 약간 좀 필러 같은 그런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또 근데 그 반면에 자연스러운 걸또 좋아하시는 분이 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에 불편함 없이 티나지 않고 그러면서 약간 안티에이징 할수 있고 피부 안부터 진피층부터 튼튼해지는 시술이기 때문에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또 많이 하고 있는 시술이기도 합니다 실키모공주사예요 실기모공주사 같은 경우는 항산화제 약물을 사용을 했는데 이 주사제도 제가 아주 오랫동안 써, 써왔던 테크니컬한 방법이에요 흉터치료를 할때 계속 이런 방법을 시술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흉터 시술을 하면서 제가 아 이거 그럼 모공에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공치료가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한 번에 되지 않는 거니까 아, 이걸 흉터치료처럼 하면 되겠다 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만든 어, 주사 시술이고요. 비단결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실키모공주사라고 네이밍을 했어요. 이제 실키모공주사를 쓰는 병원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의 노고에 대해서 한번 <웃음> 좀... <웃음> <웃음> 어좀 고마워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어쨌든 이 실계모공주사가 효과가 좋은 반면에 좀 통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서 통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계속 안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또두 번째는 이제 시술 효과였거든요 약간 시간이 필요한 시술이에요 콜라겐이 조금 약간 차오르려고 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2주 간격으로 해서 3회째가 딱 되면 딱 4주가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쯤이면 조금씩 효과가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아, 물론 약간 조금 잘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한번해도 좋다고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워낙 이 결과물을 보는 약간 민감도의 차이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고려를 해도 어쨌든 세번정도를 하면 효과가 보인다 라고 해서 저희가 3회 시술을 책정을 해 놓긴 하긴 했습니다 실기모공주사는 이걸 하고 났는데 뭐그 다음날에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으시는데 네, 주사는 다운타임이 없어요. 그리고 아 저희가 아주 작은 니들을 사용해서 정말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게끔 저희가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4시간 뒤에는 화장이 가능하시거든요. 아 물론 이제 베이비 콜라겐도 다운타임이 없어요. 오히려 다음날에 얼굴이 살짝 좀 부으니까 더 예쁘다라고 <웃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신 주사에 대한 가장 많이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정리를 해서 오늘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괜찮았나요? <웃음>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